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건 크립토의 상황 영상에 따른 스킬 응용법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 크립토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영상 댓글 작성해 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나 몰라 응. 어, 개꿀집인데 이거 300m 정도 되나? 그러면 되게 좋은데 이거? <목소리> 오세명세명세명 명. 세 명. 세 명. 세 있다 쎄다 있다여기다여기 있다. 있다, 있다. 확인. 오쉿오오쉿 이런거였어? 어... 다있네요 게임은 여기다. 진입각 잡자 가봐 먼저 가고 있어 되네. 빨리 여기 들어게 있을지도 몰라. 아. 공격 받고 있다. 몇개 얼빠지게 만들어 주지. 실드 충전, 속임수를 쓸 충전 뭐 중. 소금술쓸 시간이야. 장전 중. 하나 이걸일여에프로 위에, 있다, 위에. 위에. <웃음> 터비 위, 바로 위야. 보이지? 이쪽이야. 네, 네, 저기 밑에 쪽에 앞쪽에 하나 아. 있어, 저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전에 음. 무려 때까지 기다렸지. 좋아. 미 내려올 때까지 싸우고 끝나면 날려내줄게. 저팩 왔다, 왔다. 네. 올라가 나올게. 네. 그 끝에 못 올라가죠?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실추, 실추. 그럼 이제 아, 두 명이 두 명이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네. 네. 아, 믿기 어려울 뻔시게 만들어주아 조심해, 수류탄이다. 실드 충전 중. 올라갔어요. 어. 라이즌 공격 받고 있다. 역시 나갔고. 유실 줄게요. 와, 다른 분대가 있어. 정확해, 정신 없신 정신 없지, 정신 없지. 실드 충전 중. 나 나왔다. 네. 두 명이 다 위에. 돌 이제 달려요, 네 하나 이즌 어 위에 위에 한놈 보인다 준다 저놈들 믿게 속겠지 위에 먼저 닫자 위 먼저 죽겠어요 오케이 3 0 레이스 P30 레이스 어요컷 라우스 중, 중, 중. 라스트. 여러분 나이즈 안쪽 들어왔어요 어이 미끼 보낸다 저기 쏜다 코요 나이스 코 나이스 챔피언 쉽네! 쉽네! 개쉽네! 점프패드 깔아놨어요? 어이. 어, 아이고. 음. 음. 깜짝아. 어, 깜아 깜짝아. 끝. 어, 나이스, 나이스. 하나일층으로하나일친으로 나이스!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스 나이스! 다들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나이나나나이 나도도 충전 중이야. 아, 어, 어, 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대격죠. 드드 됐다. 제 개. 나도 모해 드리고 있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상탄도 다운이니까 천천히. 드 충전 중이야. 복진 좀나 살릴 수 있어? 네살려 볼게요. 아직 살아 있다니 믿기지 않네. 나이스. 나도 유지 유지. 심 빨리 살려. 받 계속 지 어. 왼쪽으로 게 먹어 먹어 먹어.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 오쪽 슉슉슉슉. 저 빨리 고 있어. 경고. 미니 지고 있습니다. 적을 처단했다. 나이스. 링 안으로 들어왔어. 나미드 나이스.